삼니살삼겹 <목소리를> i <목소리를> 전라이아장라 전장 이번 역은 성촌 한솔병원역입니다. 내리실분은 오른쪽입니다. 대화. 중앙보원병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구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대장 치료병원 한솔병원으로 가실 분은 촌역 8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로촌 응, 한솔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nine. 응. 로 가실 <머리는> 촌역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이버, 하이버, 트리모니 열리는데 그런데 많